오염의 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해친다. 자, 이때 대기 오염 물질을 크게 나누어 가지고 1차 오염 물질, 2차 오염 물질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1차 오염 물질이 배출되면 그것에 그걸 바탕으로 햇빛에 이해 가지고 2차 오염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구분을 했습니다 1차 오염물질 대부분을 자 발생원으로부터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입니다 CO1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HC 되어있는 하이드로카본에서 쉽게 얘기하면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있는 탄화수소 계통입니다 석유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휘발유 뭐 경유 뭐뭐할것 없이 탄화수소계 통입니다. 그럼 H2S 하이드로젠 설파이드에서 황화합물 황화수소.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악취 물질입니다. HCl 염화수소 암모니아 그음 중금속의 산화물 이런 것들이 주로 1차 오염물질인데 1차 오염물질은 대개 오전 한 9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농도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1차 오염물질이 낮은 온도에서 새벽에 바닥 쪽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한 12시 정도 되면은 햇빛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가열되고 이러니까 막 공중으로 이제 여러가지 이제 분포가 위쪽으로 분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2시경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감소되는데 이 감소는 2차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면서도 감소되고, 햇빛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열되니까, 분포 지역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감소된다 얘기지. 뭐 총량이 그렇게 감소된다 이렇게 볼 필요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햇빛이 이제 또 줄어드는 오후 한 6시 경 정도부터는 또 바닥으로 이렇게 농도가 높아집니다. 위층은 모르겠고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가능하면 농도가 높으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1차 오염물질은 특성이 이렇고 이제 2차 오염물질은 1차 오염물질이 2차 오염물질로 바뀌어지니까 12시경에 증가하고 오후 2시경에 햇빛이 가장 많이 강할 때 이때 최대 농도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한 4시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그럼 2차 오염물질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겁니다. 1차 오염물질과 다른 물질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오존, O3, 오존. 그 다음, PAN이라고 하는 퍼옥시아세칠 나이트레이트 약자인데, 그냥 펜이라고, 펜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산화수소 H2O2 자, 이런 것들이 2차 오염물질로 나타나옵니다 그 다음 가스상 오염물질로는 SOX 된 X는 에, SO2, SO3 뭐 이런 형태로 황산화물입니다 약자로 그리고 이걸 SOX속스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NOX, 녹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하이드로카보는 탄화수소고, 자, 이런 것들이 가스상으로 오염되어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 입자상으로 오염되어 나오는 물질로 대 대표적인 게 매연, 매연. 자, 매연을 링겔만 차트라는 그, 도표를 이용을 해서 0에서 5도로 매연을, 급수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금댕이, 먼지, 연무질, 뭐 연무, 미스터, 안개, 파, 파, 훈연 흉.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찌되었더니, 다, 입자, 입자. 자, 상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나왔는 링겔만 차트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 매연을 측정을 합니다. 자, 이 측정하는 방법이 아래쪽에 문제에서 이와 같이 매연을 측정할 거예요. 자, 측정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 있고 꿀뚝에꿀뚝과 거리가 약한 30m 거리를 두고 앞쪽에 링겔만 차트라는 이 차트 위에 있는 이 차트를 여기에 한15 내지 16m 앞에 두고 사람 눈이 저 위쪽에 꿀뚝 위쪽에 한 30에서 40한 5cm 위쪽에 나오는 연기를 주시를 합니다 그 주시를 하면서 링겔만 차트를 표준으로 해서 검댕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육안 판단입니다. 일단 육안 판단으로 자 이렇게 0그 다음 20%, 40%, 60%, 80%, 100%. 자. 20% 정도가 검댕이가 있다면은 1도. 전혀 없다면 0도. 0, 1, 2, 3, 4, 5도 이렇게 판 판정을 합니다. 육안 판정이에요. 그럼 육안 판정 아니고 다른 판정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연도 꿀뚝 속에서 나오는 그 배기 가스의 검댕이를 포집을 해서 그 양을 구하면은 되잖아. 근데 조금 상당히 기기 그냥 이렇게 검댕이를 채취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기기 장비가 도입이 돼야 돼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감 판단은 쉽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링겔만 차트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방법 쉽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다음 대기오염 사건들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대기오염 사건이 벨기에에서 1930년대에 뮤즈 계곡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대개 보면은요 무풍상태 분지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대구가 대표적인 분지입니다 대구에도 일어난다면은 이와 같이 대기오염 사고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분지에서 무풍상태에서 기온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연무발생이 됐는데 배출된 오염물질이 아황산개서 황산, 뭐 일산화탄소, 비소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뮤즈 계곡에서 대기오염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 미국에서 1948년에 도노라라는 그 역시 무풍 상태 분지에서 여기 이제 공장시 됩니다. 아황산 께서 황산 미세 입자 혼합되어 가지고 일어난 대기오염 사건입니다. 그다음 런던에서도 일어납니다. 1952년에 마찬가지. 자, 무풍 상태, 인구 조밀한 하천 평지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당시 영국에서 사실은 석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야, 1952년에 영국 런던에서 그렇게 석탄을 많이 썼느냐? 생각이 잘안 되죠. 근데 이때 한 60% 가정에서 석탄 연소에서 나온 황산 화합물 황산 게스입니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런던이 한번 발칵 뒤집힌 사건입니다. 1952년. 미국도요. LA 로스앤젤레스 1954년에 또 대형 오염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에서는 석탄이 아니고 석유였습니다. 석유. LA 해안분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동차 수 급격하게 증가되고 해서 석유연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광학 스모그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런던은 석탄이었지만은 미국은 석유였습니다. 석탄이고 석유고. 자, 마찬가지. LA, 로스앤젤레스, CO, 1산화탄소 SO2, SO3, NO2, 오존, 알데하이드, 키톤, 아크로레인, 포알데하이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광학 스모그의 출발 이제 지점이이 사건입니다. 자그 이후에는 없었냐? 사실은 거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대기 오염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킬 것이냐, 이걸 잘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대기 안정도와 풀룸의 모양.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대기 환경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연도에서 배출되는 연기 흐름이 이렇게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이 꿀뚝 높이 밑에 사람이 살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호흡하는 거는 이쪽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기오염물질이 이렇게 바닥으로 깔려 버린다 굉장히 문제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온도에 따라 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100m 올라가면 한 0.65도 낮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데 기온이 역전이 돼서 올라가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자이 점선이 이상적인 기온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실제 기온이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버리는 기온역전이 일어나버리면 은요이 기온역전이 일어났는 데서는 그 층을 연기가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연기가 이렇게 팬 형태로 어? 팬닝 형태로 이렇게 연기가 흩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원추형으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환상형으로 막 이렇게 봅니다자 바람의 속도도 좌측에 나타납니다. 지표보다는 위쪽에 바람이 셉니다. 바람의 속도가 셉니다. 그러면 바람의 영향, 기온의 역전이냐 역전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연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자 그걸 표현을 했는데 자 대표적인 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여기 보세요. 훈정형 보입니까? 자, 점선을 따라 가지고 기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다가 기온 역전이 되어 가지고 2층에서 기온이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기온 역전 되면은, 연기가 기온 역전 된 부분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2층을 뚫지를 못하니까, 연기가 바닥으로 다 깔려 버려요. 분정형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기에 나오는 오염물질 그대로 다 마셔야 됩니다. 끔찍하죠? 그 다음 이런 것 구속형으로도 이렇게 기온역전이 두 곳이 일어납니다. 두 곳이 기온역전 일어났는 층을 뚫질 못하니까 이렇게 가득, 가득 켜버려요. 연기가. 그럼 여러분들, 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붕형은 이와 같이 자 아래쪽에 기온역전이 일어나고 위쪽은 기온역전이 아니기 때문에 기온역전 일어났는 층을 못 뚫고 그 위쪽으로만 이렇게 연기가 지붕형으로 퍼져나갈 때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오염물질에 직접 노출은 되지는 않지만은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자 지금 얘기했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꿀뚝의 연기 이렇게 보면아 저게 기온역전 상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요, 장애물이 있을 때 연기가 어떻게 분포되어 버리냐. 자, 이겁니다. 자, 연기가 나오는 연도가요, 연도에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버리면 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다운 와시 그러면서 밑으로 쏠려 버립니다. 연기가 밑으로 깔려질 거예요. 바람이 너무 위에서 속도가 세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나오는 속도보다 바람이 워낙 세 버리니까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와시, 다운 와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운 와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연기 배출 속도를 요, 꿀뚝 위쪽에 어떤 바람의 풍속보다 한두배 이상의 속도로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두배 이상. 바람의 속도의 두배 이상을 배출시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운 와시 현상으로 바닥로 깔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 연, 연도 위, 주변에 어떤 높은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 건물 밑으로 연기가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다운 드랩, 다운 드랩터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 건물보다 꿀뚝 높이는 2.5배 이상 더 꿀뚝 높이를 높여라.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꿀뚝이 너무 낮으면 안 되고, 그 주변의 건물 높이보다는 2.5배 이상 높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운 드랩터 현상에 있어 바닥으로 건물 뒤로 연기가 빨려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운 와시나 다운 드래프트에 의해 가지고 연기가 바닥으로 온다면 사람들이 그걸 다맞셔야 돼요 끔찍하죠? 이런 현상들 일어납니다 그 다음 꿀뚝 유효높이라는 게 뭐냐 유효높이는 이렇게 계산을 했다 얘기입니다 자, 꿀뚝 유효 높이 h, e는 실제 꿀뚝 높이 플러스 델타 h라는 게이 연기 중심선의 2분의 1. 그러니까 연기 상승고에 상승고, 연기 상승고. 그러니까 연기가 퍼져나가는 거그 중심까지 그 높이 델타 h를 더했어. 실제 유효 꿀뚝 높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매연 농도 링겔만 매연 농도표로 구한다. 그 다음에 산성비가 나오는데 pH 5.6 이하일 때를 산성비라고 하자. 그다음 오존층 파괴 문제 온실 효과. 열섬 효과 자, 열섬은 도시기온이 그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요 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열섬이라고 그러는데 에, 대구 시내 높이보다 시외곽이 조금 나가면은 한 2, 3도 2도에서 한 5도 정도 낮아집니다 굉장히 선선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 열대야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밤에 여름 밤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할 때 열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엘니뇨 라니냐 이 현상이 자주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엘니뇨가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이 서태평양 수온보다 한 0.5도 높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때, 뭐, 홍수, 해일, 고온, 건조, 이런 기상재해가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수온이 서태평양 수온보다 한 0.5도 높게 나왔는 현상이 엘리니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라니냐는요, 자 이거, 했으면 온도가 평년보다 한 0.5도 이상 낮아가지고 여기에 적도 무역풍에 관계되는 겁니다. 적도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져가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올라서 나온 현상인데 엘리뇨 라니냐 이두 가지를 가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 대기오염물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에, 제, 제거를 할수 있겠느냐 그 제거하는 여러가지 방지 시설을 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가스상이다면은 가스를 이와 같이 청정가스로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에, 오염물질을 제거를 합니다 그 제거하는 데 에, 방법이 뭐 물로서 세척이 가능하면 세척을 하면 되고 그거로서 안되면 이와 같이 어떤 전기 방전을 시켜가지고 어?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든지뭐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있구나 그 다음 제거를 했는데 만약에 폐 이 제거한 물질이 폐액이 폐수가 폐액이 나온다면은 이걸 또 다시 처리해야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지 이와 같이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다 아시겠어요? 있다. 그럼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는 얘기했는. 카타 온도계 이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보세요. 근구 온도계, 습구 온도계, 쾌적선, 그 다음에 쾌감대 나와 있고요. 기류, 초당 몇 메타 기류에 의해서 쾌감대에 들어오는지, 쾌적선에 들어오는지, 그 다음 카타 온도계를 이용했어요. 자, 여기에 기류도 공기 흐름 속도를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온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근구 온도, 습구 온도, 기류 차기 등 이렇게 실험에 의해서 구한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기 물할것 없이 참고 자료를 제가 띄웠으니까 이 파일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밴드에 올리도록 할게요. 밴드에 올려 드릴 테니까 필기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면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하시고.